tv조선 미스터트롯트 파라보이스 박지현이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미스터트롯트 경연을 함께했던 꿀벌즈팀의 장송호와 함께 도전한 것인데요. 챌린지 마지막에서는 송도현과 임채평이 깜짝 등장해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장송호는 영상을 공개하며 지현이 형이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대요 라고 전했습니다.